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취득자금 출처에 출처를 대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고 이 부부 생활을 40년 이상을 했다 이겁니다 결혼생활을 근데 아내가 전업주부 인데 갑자기 8억의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것 봐라 하면서 전업주부는 세금을 국세청에다 내지를 안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은 세금을 안낸 사람이 어떻게 8억짜리 주식을 취득하냐. 아,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이런 회사의, 회사의 대표다. 대표고 이 주식은 이 회사 주식이에요.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주식을 8억짜리를 취득을 했다. 이런 거를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거기에 보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주식, 주주 변동이 어떻게 됐는가 쫓아가면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취득자금 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과세됩니다. 왜? 적출이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니까 8억, 오, 주식. 세금 그동안 우리 국세청에다 세금 낸적 없고 어, 남편 회사 주식 어, 그러면 뭐보나많하네 하면서 취득자금 증여추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자금 증여추정 이렇게 해가지고 재력이 없고 특별히 직업도 없는 사람이 8억이나 되는 주식을 취득을 했다 이게 이제 2000 우리가 제가 2004년 이 사건입니다. 2003년부터 제가 이렇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을 5년을 했어요. 5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세처분을 서울청에서 이제 과세처분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하는 거. 그러니까 조사국에서 과세한 처분이라든지 세무서에서 과세 처분한 거를 전다가 서울청에다가 올려요. 그 당시 이제 인용률이 상당히 서울청 법무과 가면 인용을 잘해준다더라 하니까 사건이 막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년마다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과세처분한 세무 공무원의 논리와 이거를 방어하고자 하는 우리 법무과 직원의 논리 결국은 이제 국세청의 논리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의문을 품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의문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대립을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거의 오케이 하면서 나 억울하다 라고 하면 기각이에요 일단 다 기각입니다 기각인데 저는 이게 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추정을 했으니까요. 증여 추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런 거거든요. 추정은 번복하면 돼요. 내가 해명하면 돼요. 그래서 이 8억을 점다가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내 예금 3.5억, 예금. 내 예금에서 줬고 나머지 3.8억은 4.2억은 남편돈이다 이거는 내 돈이고 이거는 남편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4.2억은 증여 받았다 그래 남편한테 증여 받았으니까 이거는 배우자 공제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6억이지만 그 당시는 5억이 었거든 5억 미치니까 결국은 이거는 증여 재산 공제가 돼야 되고 이 3.8억에 대해서만 이제. 3.8억에 나머지 3.8억은 내 돈에서 내 예금에서 그러니까 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예금에서 나간 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정이 번복된다 이거예요 나는 입증을 했다 자금 출처를 출처를 입증한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이걸 로 이렇게 하면 입증했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내 예금이니까 내 예금에서 3.8억을 썼고 4.2억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배우자 공제를 하니까 증여세 안 나오고 그러면 결국 증여세 나한테 과세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 당시로 이제 7,800만 원을 이제 과세를 했는데 이때 저는 이게 맞지 않느냐 결제하러 왔을 때 이게 왜 기각이 되냐 이게 인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출처가 3.8억 예금이 출처가 입증이 안 됐다고 그래요 입증이 입증이 안 됐다 출처 입증이 아니 아내 자기 돈이라고 하는 거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s 맞다 이거요 아내 돈이라는 거 그러면은 출처가 입증이 된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 아닙니다 이 예금 이 3.8억의 또 출처까지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3,800억이 아내가 진짜로 자기가 모은 돈이라는 것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업주부가 무슨 주식이라든 재산을 부동산 주식 이런 거를 취득하면은 무조건 다 취득자금 중여 추정으로 다 걸리겠네요? 안 걸릴 사람이 없겠네요 과세 안 당할 사람이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정주부로서 아내가 결혼한 아내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소팅을 해요 전부 다그 자료들을 소팅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세금을 사업소득이라든지 소득 없는 사람들을 또 소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업주부들이 나올 거에 전업주부가 취득한 주식이나 부동산은 전부 다 취득자금 출처로 해가지고 증여세 때려라 라고 하면은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거 그 과세 처분에 내가 이런 식으로 예금이 있었고 내돈 가지고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또 출처까지도 돼 봐라 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점다 기각이에요. 과세첩은 정당하다. 라고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의문을 제기해야죠. 그래서 도대체 출처에 출처를 대라는 근거가 어딨냐? 누구 생각이냐 음? 지금 담당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거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거가 세법에는 이런 거 출처에 출처까지 되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세법규칙 그러니까 이제 판례를 하나를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또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 대법원 판결인데 특별히 직업이나 직업 없죠 재력이 없는 재력이 없어야 돼 재력이 뭐 재력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전업주부가 재산 주식을 이제 취득을 했잖아요 8억을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이 주식을 취득 자금 있잖아요 이 8억을 증여 추정받는 경우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8억, 8억과는 별도 별도의 재산, 재산이 재산의 그 취득자금 뭐 출처를 대야만이 입증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에 대한 별도 8억을 대기 위한 별도의 재산, 별도의 재산이 그러면 이게 3.5억하고 3.8억하고 4 2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자한테 증여받았다. 이거는 내 예금이다. 이거요. 별도의 재산에 이거에 출처까지도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처에 출처를 대라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저는 항시 결제를 해오면요. 대부분은 이제 뭐, 아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그냥 오케이 뭐 그, 담당자 의견은 뭡니까 기각입니다 오케이 하면서 결제해 준다든지 뭐 인용입니다 어 그래, 그래 오케이 하면서 인용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1년 동안은 법무과장 1년 동안은 어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한 1년 반쯤 지나가지고 아 내가 자꾸 이래서요? 아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이 납세자들은 자기들한테는 지금 생존이 걸려있잖아요 생사가 걸려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 인기를 위해서 어내 이미지만을 위해서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역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왜왜 왜?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숙달이 잘안돼 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은 거의 관리자들이 그냥 사인해 주는 거예요 의원는왜 그래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 특히나 기각했는데 그거 인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는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권조가 이제 상당히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아, 과장님 와 가지고 왜 우리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립이 점점점점 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계속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별도의 재산, 8억의 8억에 대한 이 출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3. 8억하고 4.2억에 대해서 출처를 됐으니까 이 3.8억이 아내 것이 아니다 아내 것이 아니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입증 책임을 좀더 납세자한테 돌리느냐 이거죠 원래가 원래가 세법은요 입증 책임이요 입증 책임은 <웃음> 과세 입증 책임은요 과세 관청한테 있어요 과세 관청한테 있는데 이게 과세 관청이 고권을 가, 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권력을 내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고, 그래서 고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법에다 넣어 가지고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환을 이게 뭐냐 추정 추정 일단 증여 추정해 놓고 너가 납세자 너가 해명해 봐내 의심을 내의심을 영으로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만들어 봐라 만들어 봐라 내 의심을 영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고권이라니까요 고권. 그러니까 내가 의대 의심, 당신 의심을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3.8억은 내 예금통장 줬잖아 4.2억은 증여받았다고 남편한테 그러니까 의심을 영으로 만들었게 아,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3.8억은 또 어떻게 해서 났어 이것까지도 다 말해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염라대왕한테 끌려가 가지고 나중에 이, 이분도 나중에 염라대왕에 갔을 때 저는 재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재진 게 없어요 거짓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저 직업 일생을 더 통틀어서 나는 뭐 이렇게 재질 일 없다 내 양심에 거리는 일을 한적 없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억경대 가면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못하는 죄들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에 박혀있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가정주부가 세상을 생각을 해봅시오 40년 이상을 서로가 혼인생활을 했으면은 이분이 회사 대표 큰 회사 상장 회사를 만들고 그 정도로 대표를 할 정도 였으면 부부가 얼마만큼 합심해서 부부 일심 공동체로 얼마만큼 고생을 하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증식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돈내돈 없이 예금 계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남편 명의로 했다 이거예요 예금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렇게 있다가 그런데 실제로 남편 명의로 있는 거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0.5다 0.5 이혼하면 전부 다 0.5로 재산 분할 을해 달라고 권리가 있잖아요 이혼을 할 때는 내가 왜 0.5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이거를 추정을 할 때는 내 예금이라고 생각을 안하느냐 그러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이 좀 넓으신 법 같은 거 있어요 세대 같은 경우는 1세대로 만들어 가지고 1세대로 만들어서 비과세를 될수 있으면 안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대 개념이라는 거는 세대를 넓게 봐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어 0.5가 있고 뭐 저기 어 남편이 이거는 이제 배우자끼리 0.0.5 하는 남편도 하나 있고 아내도 하나 있다 그러면 같은 세대들이 이주택이네 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안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대 개념은 항시 남편하고 아내를 한, 한 몸으로 보면서 아니 갑자기 증여 부분에서는 왜 자꾸 한 몸으로 안 보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일심 별산으로 보려고 하느냐 자꾸 증여에서는 부부를 별산으로 보려고 하고 소득세 1세대 1주택 급 비과세할 때는 항시 세대로 보면서 남편하고 아내를 1심으로 본다 이거 1심 1심 공동체로 벌려 하고 여기는 부부 별산으로 벌려 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놀부가 놀부가 꼭뭐 하듯이 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운영하냐 그러니까 부부가 1심 혼심으로 하기 때문에 0.5 0.5 해 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재산이 남편 재산이 기 있으면 0.5를 내가 이혼을 할 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내 재산이 이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증여추정 3.8억에 대해서까지 또 그것까지 증그또 출처를 되라고 하느냐. 징그럽다. 너 같으면 되겠냐. 라는 식의 말에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이해는 됐는데요. 저 이렇게 과세 안 하면 감사 걸려요. 그러니까 불복하시면 그래도 저 풀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상식으로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하는 사람들이 능글렁이에요 욕먹을 짓을 그렇게 잘안 해요 말로 다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불복해서 와더라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각을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재력이 없는 사람을 전업주부로 전업주가 재력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죠 남편이 재력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0.5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력이 없는 거를 전제로 해서 추정을 한단 말입니다 증여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어 버리면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남편이 재력이 있는 사람의 아내는 재력이 있는 거예요 0.5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추정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세하는 건안 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불복을 계속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저 하고 재조사를 했어요 결국은 재조 재조사 해라 어? 그러니까 3.2억이 과연 안닐 것인지 아닌 것인지 과세관청에 한번 입증해 봐라 라고 내가 재조사로 돌렸거든요 재조사로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조사 결정무에 갔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사후관리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소송으로 다시 이렇게 불복으로 오면 제가 그걸 전부 다 파악을 할수 있는데 이 경우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보면 저도 이제 잊어먹어 버렸는데 이 논리가 지금 이제 그 다음 판례에서 이런식으로 이제 막 주장하면서 나온 그 사건들이 아직은 제가 못 봤어요 제 있을 때도 못 봤지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뭐 국가가 거짓말을 하겠냐 뭐 세금, 세금을 먼저 거두는 게 문제지 세금 먼저 내야 되는 게 먼저 이런 국고적인 시각으로는 안 된다 이거입니다, 이제는 좀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 코끼리 장님 만지기 식으로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만 강조하면은 어떤 사람 이분만 다리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 꼬리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 몸통은 허리만 강조하고 막 이런 식의 전체적 세금이라는 거는 시작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끝나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세금이 과세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게 종결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징수 처분이 돼 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납세자는 어떤 식의 고통을 받고 불리익을 받는다 그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런 게 이제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공직에 있으면 공직의 틀 안에서만 월급 받고 생활하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한집급 올라가는 데만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죽은 집을 덮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38억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한 100억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38억을 과세를 내버렸는데, 애가 이제 시어머니고, 애가 이제 남편이고, 애가 이제 아내고, 애가 이제 자식, 자녀들이에요. 근데 애가 이제 남편의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산업은행에다가 산업은행에다가 이 회사 주식을 질권 설정을 했어요 질권 설정을 했는데 뭔가가 이제 회사가 경기가 안 좋고 뭐가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 가지고 이게 담보 실행이 돼 버린 거예요 담보 실행이 되니까 남편 입장하고 아내가 전부 다가 자녀들 명의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전부 다 취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명의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러니까 국세층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내가 증여추정을 받듯이 취득자금 증여추정 자녀들도 취득자금 증여추정 해가지고 여기 증여세 증여세 애기도 증여세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아내 명의로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가 양수 해가지고 어. 또 증여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이 집안에다가 38억을 과세를 해버린 거죠. 과세를 해버리니까 이, 이 사람들은 방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되고 이 회사는 이제 이 집안은 몰락의 길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불복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3년에서 5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정 내부에서는 안 해줘요 그리고 조세심판원도 감사원이나 국세심사청구는 좀 그거는 좀 빠르죠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그 시스템을 빨리빨리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반은 기다려야 돼요 행정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기각 받는데 6개월은 기다려야 되고 인용 받으려면 보통 1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고 통상적으로 1년 반은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인용이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소송을 가면 무조건 3심까지 해야 되니까 회사가 망해가는데 그동안에 3년 5년 사이에 이제 회사는 망해가는데 뭐를 불복을 해요 불복을 할 돈도 없는데 불복을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사건을 하면서도 항상 뭐냐면은 액수를 안 봤어요 사건 액수 세금 액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청구인 이름을 봐도 뭐 잊어먹으니까 그리고 대리인이 누군지 그걸 보지 않고 했다 오매불망 법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그게 왜왜왜왜왜 왜? 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이거에 이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충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항상 그렇게 또 배워가면서 또 익혀가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세금의 실자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법무과에 있는 계신 분들이 다 길하선 같은 분들이거든요 한 38명 저 빼고 37명이니까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5년 동안. 많이 배웠다 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시각을 다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제가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아는 것이죠 부딪혀 보지 않으면 아 그러세요? 이러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30년 자기 조직에 30년을 있어도 부딪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한 면만 보는 거죠 코끼만 볼 수도 있고 꼬리만 잡을 수도 있고 다리만 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래도 계기가 참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 경험을 살려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내고 이런 식으로 책 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어 크게 득보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분명코 법리의 수로를 앞장서서 거기서 이제 개척한 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이 좀 정리가 한번 딱 판례로 됐으면 하는 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